불교 안에서 그게 안 맞으니까 보살들이 대승불교를 만든 겁니다. 석가모니 불교로는 소승도리 밖에 안 나오니까 대승도리를 가지고 법공구공의 도리를 가지고 대승불교를 만들었고 저는 대승보살들이 더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. 저한테 와서 어떤 분들이 석가모니 성인이시라면서 그럴 수 있느냐 석가모니 성인 맞는데 대승보살은 더 높은 성인들이에요. 석가모니 하나 살릴라고 대승보살들을 폄하하는 짓을 하시면 안 돼요. 아미타불이 더 높고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보다 훨씬 높은 분들이에요. 문수보살, 보현보살이 훨씬 높은 분들이에요. 그런데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 한명 살리겠다고 자명한 근거도 없어요. 초기경에는 다 형의학 이 지상에서 석가모니가 지위대한 분이 없다. 본인이 무슨 수로 그거를 자신하고 얘기하세요. 석가모니 뵌 적도 없는 양반들이, 열반도 얻은 적도 없는 양반들이, 육바람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석가모니만 한 분이 없다. 저는 그런 말못 합니다. 제가 경험하지 않은 말은 못 해요.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? 다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시다, 신이시다. 근데 만나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죠.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. 아, 예수님 정말 신이시네. 그쵸? 그러니까 좀 보류하세요. 그러니까 신앙으로는 악, 악, 말하고 싶어 죽겠어도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. 어제또 말씀드렸는데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대화할 때 예수님이 이 말합니다. 우리는 아는 것, 본 것만을 말한다 그랬어요. 근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믿는 거를 말해요.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. 왜 세상이 싸우는지 아세요? 아는 걸 얘기하고 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를 얘기해요. 그쵸? 믿음을 가지고 대화가 됩니까? 그러니까 왜 종교 간에 대화가 됩니까? 석가모니가 짱인데 저쪽은 예수가 짱인데 대화 안 되죠. 둘다둘다 둘다 성인을 본 적이라도 있는가? 거기서부터 시작이죠. 자명한 게 이겁니다. 다들 허황된 미, 신화 속에서 사고를 하고 있으면요, 그게 탐진치 상태예요. 어리석음, 해보지도 않은 걸 안다고 하고 탐욕, 자기 자기께 어떻게든 최고가 되길 바라고. 것도아니라그러면 분노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계속 얘기해 봤자 그건 고등 침팬지들끼리 계속 논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바로 자명해지고 자 어리석음이 자명으로 탐욕이 사랑으로 분노가 선정으로 바로바로 바로 바뀌셔야 돼요 이게 아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해본 거 바로 알고 바로 해본 거 가지고 나만 대기하고. 하다 하다 점점 깊어지면 더 심오한 지혜까지 논할 수 있는 경지에 다들 가실 겁니다. 위대한 보살들이 나오시길 바라요. 석가모니한테 메이지 마세요. 스승한테 메이지 마세요. 저한테도 메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요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살들이시고 여러분 안에는 전지전능한 신성이 있어요. 여러분 신성을 놓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. 자기 불성 놓치고 남의 말 따라 가지고 남이 옳다니까 휩쓸려 가지고 가지 마시고 스승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 그 머리 숙이지 마시고 이거 석가모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네? 권위가 있다고 남이 다 옳다고 경전에 있다고 논리에 맞다고 믿지 마라 스스로 해보고 자명할 때 믿어라 스스로 체험해보고 이치적으로도 합당할 때 그때 믿어라 그때 따르라꼭그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